야생이네. <웃음> 자만하는 건 아닌데 죄송한데 되게 약해 보여 나한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뭐야? 와. 탐탐사 <웃음> 참기 솔직히 이제 멜리나보다 라니보다 말레니아를 많이 만나니까 혹시 말레니아가 히로인이 아닐까? 은근히 말레니아를 내가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왜요? 말레니아 유부녀야? 왜? 누구랑 뭐 언제 결혼했어? 처음 듣는데 딸이 있다고? 근데 그거는 남자 없이 혼자서 낳은 딸들 아닌가?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태양이 말했지 왜 결혼했는지 그거를 초점을 두라고 결혼을 했으니 유부녀지 음 금감연결? <웃음> 가감경이 언제부터 MT r 람이 됐지? 금태양이 돼버렸네 영체 시스템 너프 당해됐다고 안돼 유비들 다 떠나 너 접으면 게임 망해 프롬이 대중성을 난 한게 난 낫다고 봐요 아무리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철학이 뭐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<웃음> 프롬도 살아야지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지 난 이해는 되더라 뭐 애초에 영체 쓰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하다 하고 싶으면 영체를 안 써도 되고 이거 아직도 프롬을 믿나? 항상 꾸준한 녀석들이라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고 디럭스? 음난 디럭스 질러서 한점 후회가 없음 이게 무슨 냄새지? 네, 이제까지 디럭스 몇개 사면서 느낀 게 제가 더 디럭스를 몇번 사봤는데 엄청 후회를 했어요 사놓고 아 네. 디럭스를 왜 샀는데 엘드닝은 따로 DLC 내진 않고 아트북이라든가 OST 줬는데 난 괜찮더라고요 그럼 OST 그래도 잘 만들잖아 난 그걸로 만족해요? 아마 내 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디럭스 샀을걸?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라도 마음만은 디럭, 디럭스 를산 사람도 있을 테고 마음만 은 진심인 사람들 엘든링 하면은 좋은 꿈 꾼다고요? 그럼 히오스하면요 <웃음> 그럼 시공하면은 좋은 꿈꿀수 있나요? 아 영원히 못깰때 <웃음> 이유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못 깨. 아오 이거 명중률 별로 안 좋다야. 마리카 방차 낫겠다. <웃음> 역시. <웃음> 아저거 뭐 뚫고 가돼 그냥. <웃음> 자 28주차 시작을 할게요. 보드릭 잡고 바로 알터곤 넘어갈게요. 레날라 앉아볼게요. 라잔.. 아 네네네. 라... 라단이죠? 라단이지? 라로 시작하면 왜 잔으로 끝나지? 근데 제가 의외로 모논을 좀 오래 해서 그래요. 가끔 이름이 헷갈립니다, 내가. 뭐야? 침입했어? 이사이 그 침입했네? 저기했네? 내데이 사람 잘 보니까 야생인 것같아 야생이네. <웃음> 아 <아이고>, 이거 어떡하냐 <웃음> 겨우 찾았는데 근데 서버 상태가 별로라서 서버 상태가 메롱이라서 자만하는 건 아닌데 죄송한데 되게 약해 보여요 나한테 <웃음> 저렇게 껴있고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인다 생각하지? 오히려 벗고 오면은 되게 뭔가 잘해 보이고 팬티만 입고 오면은 이상하게 저도 긴장하게 됩니다. 엉덩이 힘주게 돼가고 <웃음> <웃음> 진심으로 하시는 말은 아닌 걸 알고 있어요. 소리지 마세요 진짜. 상처, 그 상처마저 좋아겠지. 하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? <웃음> 내가 자초한 건가? 비율? 아, 사람 디자인할 때 팔다리가 길어요. 긴거 라이카도 빼면 섭하죠. 아니 걔는 뱀이잖아. 다른 의미로 긴거긴 긴 거지 그거는. 어, 음. 타노스까지 같이 부르자고? 난이 파티 좀 불편해. 아, 난 빠질게요. 둘이서 둘이서 해결점을 찾으십시오. 바로 도끼 꺼내는 거 보소. 아, 튕겼어요? 아, 다행이네.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? 생각 생각, 생각으로는 너프 때려야 되나 말레니아는 나는 이제 뭐 이제 적응했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아직도 못 잡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말레니아 피음만 줄이면 유입이 그러니까 무작정 너무 쉽게만 하지 말고 맵지만은 좀 맛있는 난이도를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밸런스라는 게 평생 못 맞춰요 팔회차는몇랩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200에서 300 사이 팔회차 되면은 생와 3... 켈리의 축제. <웃음> 와, 근데 <그냥> 진짜 안 단다. <웃음> 오. 오. <웃음> 이 오이, 오이 사자백이 너무 믿은 거 아니냐고. <웃음> 어, 나 단검 들었어. 단검 들었는데? 어, 어, 오히려 <웃음> 오히려. <웃음> 오. 역시 성수턱이다. 이렇게 날먹을 올... 겠네